안녕하세요 위 메신저스의 조셉입니다 대한민국 분들 중에 영어를 잘하고 싶지 않은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저도 영어가 너무 필요했고요 그래서 영어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저만의 방법을 찾아서 한국에서 실력을 키웠습니다 영어로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게 되니까 영국 회사의 연구원으로 입사했고요 영국에서 파견 근무도 했어요 영국에서 파견 건물을 하면서 어학연수 중인 학생들을 여럿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 중에는요 심지어 직장을 그만두고 어학연수를 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했음에도 제가 한국에서 실력을 키운 것과 비교해서 크다 뜨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비효율적인 한국의 교육이나 많은 비용을 들이고 또 시간의 단절이 일어나는 어학연수가 아니라 한국에서 할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이 없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. 그 고민의 결과로 대한민국의 제대로 된 영어교육을 만들겠다는 부푼 꿈을 안고 많은 분들의 만류와 반대를 뒤로하고 안정적인 자리에 과감히 사표를 던졌습니다. 여러분들과 영어 수업을 하면서 영어라는 언어의 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말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. 학창 시절에 배운 오형식으로는 영어의 구조를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. 그래서 연구원이었던 장점을 살려서 진짜 영어 문장의 원리를 연구했습니다. 그래서 찾아낸 원리를 정리했고요. 그 원리를 이용해서 외우지 않고 이해하고 훈련하는 영어교육 방식을 만들었습니다 수업을 하면서 설명드린 내용들을 다시 보고 내꼴로 만들 수 있도록 정리를 하였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번에 책으로 출간하였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요 많은 분들이 영어의 진짜 원리 진짜 구조를 이해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원리 이해했다고 바로 언어를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위 메신저스는 에듀케이션 스타트업입니다 저희는요 원리로 이해하고 호칭을 통해 끌어내는 훈련 프로그램을 적용한 효과적인 교육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문화와 역사를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어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영어라는 언어의 배경이 되는 문화와 역사 그리고 영어 관련 정보들을 많이 공유하도록 할게요. 영어를 통해서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위메신저스의 교육 플랫폼인 웬스로 여러분의 미래를 함께 밝혀 가시죠.